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해외구매대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외 구매대행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전체적인 쇼핑몰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으실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에 가지셔야 되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영상은 라이브를 통해서 송출했는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들께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구매대행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본론을 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구매대행이 망했어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망했었던 요인은 이건 개인적인 사유기는 한데 제 쇼핑몰에 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 상품을 다어 뺏겨서 등록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묶어서 등록을 하셔서 저보다 최저가로 다들 판매를 해버리셨어요 네이버에서는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쿠팡으로 갔어요 쿠팡이 엄청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역시 구매된 쿠팡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쿠팡에서 진짜 많이 팔렸는데 올해 3월 4월부터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봤더니 네이버는 일단은 중국 사업자 홍콩 사업자가 입점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조만간 또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쯤에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해외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구매 대행 상품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놨던 거를 다 상품을 등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판매하고 해도 어? 이거 이 가격으로 팔 수가 없는데? 어? 판다고 하자. 판다고 하지만 100원, 200원 밖에 안 남는데 왜 팔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파나? 라는 걸 들여봤더니 이 중국 판매자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규모의 판매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 이런 셀러분들이 대부분이 하루에 10만 건의 상품을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건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10만 건도 아니고요 하루에 10만 건의 상품이 출고가 되는데 아까 까까랍스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땅덩이도 작은데 왜 택배가 1박 2일이나 걸리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 택배기사가 그 중국 분이 이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넓은데 물동량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를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 수거를 합니다 3번 수거를 하니까 당연히 아침에 출발했는 거는 그날에도 도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에도 도착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 택배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 어찌 보면 그 물동량 자체를 따라가기가 어렵고 하루에 10만 건이 움직인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품을 재고를 갖고 있는 것도 10만 개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끼케에서 많이 가져와 봐야 100개 200개 정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건 양이 재고량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100개 200개가 다닌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몇십 개 몇만 개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입하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판매자 분들은 해당하는 물건이 좀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상품 등록해 놓고 바로 물건을 사요 대량으로 사다 놓고 그 물건을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자 분들은 하나에 100원이 남아도 좋고 200원이 남아도 좋으니까 하루에 100원 200원 남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개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만원짜리가 만개가 나가면 얼마예요 여러분 1억이잖아요 근데 100원이 남았어요 100원에 만개가 나갔어요 그럼 100만원이죠 근데 200개 남았어요 200만원 남죠 근데 중국 내부에는 인건비가 싸죠 그러니까 이게 다가능한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판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동량이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물건을 다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국 판매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구매대행 상품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지금 대량 등록 시스템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회사의 강이 를 들어야 할까 해외구매대행 이라는 시장 내가 시작해야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엔 위탁도매와 거의 흡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탁도매는 도매업체가 물건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우리가 위탁도매를 할 수가 없고 제약사항이 좀 많죠 근데 그에 비해 가지고 어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은 금방 찾을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상품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배송비도 요즘에는 워낙 배생, 배송대행지가 배송 많아지다 보니까 1kg에 싼 데는 뭐 4천원 5천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싼 금액으로 해서 한국에 고객에게 상품을 보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구매대행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 괜찮아 보였어. 고 우리는 지금 뭐태도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제 구매대행으로 들어갈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시스템을 운영되는지는 분명하게 아시는 연습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대량 등록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음, 글쎄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마진에 대한 부분이 100원 200원 남기려고 하루에 내가 이만큼 일하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시장만 바라보면서 내가 판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현가 오죠 100원 남겨 가지고 하루에 10개 팔면 얼마예요 만원 벌잖아요 만원인가요? 100원짜리 10개면? 1,000원 어, 벌었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죠? <웃음>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나가려고 한다면 해외 구매대행을 할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구매대행을 당연히 스토어 운영하시고 해외 스토어도 운영하시고 다양한 나라의 스토어들을 다 운영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물건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시고 을 그리고 괜찮은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을 이 다양한 나라의 상품등록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해외구매대행사업자가 될수 있어요. 국내외 해외구매대행사업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사실 풀리지 않는 해외구매대행 쪽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외구매대행하는 사업자분들이 뭐 물론 많죠. 물론 많고 직접 구매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음 저도 사실은 유럽 쪽은 구매대행으로 판매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아마존 유럽은 아직 한국이랑 이렇게 제휴가 맺어져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아마존이 한국에 제휴가 돼서 맺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이 한국에, 한국으로 11번가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검색 로직에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그래도 나는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팔리는 어, 물건을 제가 그냥 카테고리를 탁 내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카테고리는 어디에서 제가 음, 들었는 내용이냐면 듣기도 했고 사실 데이터도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매대행을 한다는 나라가 만약에 중국이라는 전제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 배대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배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물류가 오는 배송대행지 회사 중에서 1등이라는 회사죠 그 1등 하는 회사가 제가 뭐가 가장 잘 팔리냐 라고 여쭤봤어요 무엇이 제일 잘 팔리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의류가 1등 이고요 2등은 뭘까요 여러분 2위는 바로 장난감 이었습니다 의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구매대행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으로 사실 물건을 운송하는 분들은 진짜 상품을 보잖아요. 상품 어떤 게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창고에 쌓아놔서 리피킹해 가지고 검수해 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니까 그 배송대행지 회사들은 뭐 어떤 물건이 잘 나가는지 제일 잘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 데이터 안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들 어떤 게 있냐라고 여쭤봤었더니 1등이 바로, 네, 의류였고 2등이 바로, 네, 장난감이었습니다. 사실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 잘 팔려요. 여러분. 잘 팔리고 키워드만 잘 넣으시면은 정말 잘팔수 있고요. 그리고 GFA 같은 음, DA 광고라고 하죠. 디스플레이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제일 잘 통하는 곳이기도 사실은 음, 해요. 그리고 40대 이상, 60대까지의 미시족들의 옷들이 정말 잘 나가고, 사실 저는 구매대행으로 제일 잘 팔았던 었 상품이 빅사이즈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는 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옷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상품 검수랑 이런 걸다 통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검수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검수를 완벽하게 해주는 의류 전문 검수 업체가 아니면 사실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옷을 사도 여러분들이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교환 반품 받는 거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죠 근데 해당하는 게 나라가 외국이에요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옷이 왔어요 상품 받아 봤는데 불량이야 되돌려 보내야 되고 다시 한번 상품을 또 주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번거로움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반품 교환 cs 부분에 어 업무 처리가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이 의류를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할지 말지 계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음 장난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난감은 KC 인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장난감들 중에서 파티용품으로 수입을 할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구매대행으로 또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 사실은 이러한 물건들은 정식으로 통관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오기보다는 음 뭐랄까요 카페나 밴드 같은 데에서 어찌 보면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 형태로 조금 판매가 되는 것이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들이 어른 장난감들 로 생각을 해 가지고 어 장난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네 그렇게 수입을 해 주시면은 어 인증에 대한 부분은 조금 피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해외 구매된 금지 품목 리스트가 따로 나왔어요 근데도 어 아직 그이 장난감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서 판매를 하시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냐면 나는 잠깐 벌금 내거나 깜방에 갔다 와도 괜찮아 돈만 벌수 있다면. 이라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너, 너무 노다지 시장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구매대행으로 정말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장난감 저는 구매대행으로 한 번도 안 팔았고 문제가 생긴 요소들을 되게 싫어해 가지고 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음, 실제로 배송대행업체 대표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그게 뭐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 음,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산다면? 그렇다면 나는 장난감 진열장을 팔아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